자, 여러분들 지금 얘기하는 것도 여기에 다 녹음이 될, 될 거예요. 자, 이 밴드에 제가 여러분 못 보셨는 내용을 많이 올려뒀습니다. 자, 대학생, 대학원생, 신입생에게 9분 정도만 투자하자. 이것도 여러분들 꼭 한번 보시고. 그 다음, 미친 인공지능 채 GPT. 자, 채 GPT 써본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 써봤어요?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야, 큰일이다. 이거 꼭 읽어보고 써보도록 하세요. 내가 채취피티에게 물어봤어요. 얘가 인공지능? <웃음> 자, 우리가 바둑은 절대로 사람을 이길 수가 없을 것이다. 컴퓨터가. 그랬는데 바둑 컴퓨터에게 사람이 한번 우연히 이겼고 맞죠? 나머지 다 졌어. 몇년전 얘기예요. 얼마 안 됐죠? 그런데 지금 나왔는 것이 우리가 뭐 모르면 은 구글에서 찾는다. 구글링 한다고 랬잖아요 지금은 구글링이 아니고 구글링이 완전히 이 채치피티에서 쉽게 말 박살이 나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채치피티가 지금 버전이 계속 업그레이드되면서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바뀌어갑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사람의 사람만이 할수 있는 영역일 것이다 그러는 것다 지금 채취피티가 아주 짧은 시간내에 다 해결해버려요 여러분 뭔가, 시를 쓰고, 소설을 쓰고, 연설문을 쓰고, 그죠? 이거 사람이, 사람만이 할수 있는 영역 아니가? 그런데, 이거 다 아주 뭐, 몇분 내에 멋진 미국 의회에서 연설할 수 있는 연설문도 작성해 내버렸잖아. 맞죠? 그 다음, 그림 그리는 거요? 화가 많이 그릴 수 있다? 아니다 얘기야 지금 음악, 작사, 작곡, 인간보다 더 잘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할 영역은 뭐냐 얘기예요 놀랍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지금 발전되면은 앞으로 뭐 1년 후에 3년 후에 10년 후에는 어디까지가 인간의 영역이고 아니면은 이 채치피티에 내줘야 될 영역인가 이거 참 생각해 볼문제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할수 있는 능력을 다 완벽하게 채치피티가 할수 있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사람 같으면 생각하고 할수 있지만 이 컴퓨터는 자기가 명령받았는 거는 정확히 합니다. 기본 데이터가 있는 거는 해요. 그리고 있는 걸 바탕으로 해서 유추까지는 지금 상당 부분 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더 발전이 된다면 사람의 고유 영역까지 올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내용을 에, SBS 뉴스에서 지각 결근 없는 직원인데 동료일까 적일까 이렇게 지금 이거 뭐 그렇게 서울 성동구의 한 배달 전문 식당 떡볶이 주문이 들어오자 곧바로 로봇이 움직입니다. 떡과 채소, 고추장 소스 등 준비된 재료를 둥근 냄비에 옮겨 담고. 가스불 위해서 냄비를 돌리며 볶아내길 7분, 떡볶이가 완성됐습니다. 다른 한쪽에선 덮밥 만들기가 한창입니다. 미리 세팅해 둔 정량에 맞게 각종 채소와 밥, 고기가 그릇에 담깁니다. 1 0평주방의 로봇 4대가 4종류의 메뉴를 1시간 동안 최대 310인분까지 조리할 수 있습니다. 로봇 직원 덕분에 식당 측은 인건비를 크게 줄였습니다. 이런 로봇들은 주로 빌려 쓰는데 조리 로봇은 월 100만 원 안팎, 홀서빙 로봇은 30만 원에서 40만 원에 빌릴 수 있습니다. 홀서빙 직원을 최저임금으로 하루 6시간씩 주 4, 5일 채용할 경우와 비교하면 비용이 절반 이하입니다. 튀겨 주거나 볶아 주거나 구워 주거나 량을 조합해 주거나 이런 업무들 로봇이 하고 있 인건비 한반도를 현재 줄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는데. 식당업계는 불가피하다고 말합니다. 높은 노동 강도 등으로 사람들이 식당 일을 기피하면서 지난해 하반기 숙박 음식점업의 인력 부족률은 5.3%, 전 산업 평균 3.4%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사람 일자리를 로봇과 키오스크 등이 대신하면서 직원을 한 명도 채용하지 않는 1인 자영업자들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가 더 가속되기 전에 인건비를 줄이는 수단만이 아닌 사람과 공존하며 일을 돕는 다양한 로봇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SBS 군관진입니다. 위층에서 공구 가방을 찾는 작업자 로봇 아틀라스가 나무판을 들어 임시 다리를 놓은 뒤 가방을 들고 다리를 건너 작업자한테 가방을 던져줍니다. 연구 단계 때는 나무판을 건너다 떨어지고 역기를 들고 고꾸라지길 수차례. 하지만 이제 유압식 집게 팔로 무거운 물건을 옮길 수 있을 뿐 아니라 정교하게 균형도 맞출 수 있습니다. 공장 경비를 서는 강아지 로봇과 생산 라인의 산업용 로봇을 개발했던 이 로봇 업체 이제 인간과 비슷한 일이 가능한 노동용 로봇이 미래 화두입니다. The dream of humanoids is that they should be able to do all the things that we do, right? 특정 업무를 대체하는 용도의 로봇도 더 진화했습니다. 산업용 로봇과 커피 머신을 결합한 일명 바리스타 로봇입니다. 실시간으로 커피 판매 매출과 재료 소진 여부 등의 정보도 알려 줍니다. 로봇의 기기 상태, 커피 머신, 그리고 빙기또 소스 펌핑 기기. 눈에 보이시는 지금 모든 것들 센서가 다 붙어서 연동이 됐다고 볼수 있고요. 식당 내부를 돌아다니는 홀 서빙 로봇은 이제 많이 보편화된 상황. 할수 있는 역할이 더 늘었습니다. 주문 호출 곧 도착한다는 알림 기능까지 전부 로봇과 연결돼 있습니다. 사람의 일손이 서 그걸 채워주기 위는 지금 다연결손 쉽게 할수가잘수 있게. 향후 진전된 AI 기술이 로봇에 접목될수록 서비스 로봇의 활용도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SBS 정연입니다. 반죽을 묻힌 닭고기를 로봇이 기름솥으로 옮깁니다. 그리고는 튀김옷이 뭉치지 않도록 튀김 바구니를 흔들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튀김솥 6개를 돌려서 1시간에 치킨을 50마리까지 튀겨냅니다. 로봇 임대료는 월 110만원. 적자는 돈이지만 인건비는 많이 오르고 사람들이 뜨거운 기름 앞에 서 있는 걸 꺼리는 분위기라서 로봇을 대안으로 택했다는 겁니다. 직접 이제 튀김기 앞에 서지 않아도 되고요. 새로운 유중기를 맡을 필요도 없고 반죽을 한다든가 이제 포장 작업, 이 정도만 하면 되 돼서 1인 매장에 적합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 분식집도 로봇이 떡볶이를 만듭니다. 밥솥처럼 생긴 통에 떡과 양념, 물을 넣으면 로봇이 통을 돌려서 요리합니다. 그릇에 옮겨 담고 알아서 설거지까지 합니다. 보통 100제곱미터 매장이면 적어도 직원 두세명이 있어야 하지만 이 매장에는 직원이 한명뿐입니다 소분해. 그런 형태의 재료를 준비만 해두면 투입해 놓고 버튼 몇 번만 누르면 조리가 다 되고요. 뭐 배달 준비라던가 이런 것들을 동시에 할수 있다는 부분에서. 커피를 내려주는 로봇 바리스타도 늘고 있습니다. 주문하고 결제하면 로봇이 바로 커피를 만들어내는 데 24시간 무인 영업이 가능합니다. 로봇이 주방을 채우는 푸드테크는전 세계 시장 규모가 내년은 400조 원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비슷한 맛을 낸다면 사람을 쓰는 것보다 비용이나 관리면에서 이득이 많기 때문입니다. 는 계속 가속화심될 거다. 그리고 그 영역에서 일자리는 꽤 타격을 받을 거고 수요 공급의 치 문제를 단순히 임금 올려 주는 문제로 해결이 불가능해요. 시급 만원에서 원 준다고 확 일로 쏠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식품 관련 일자리가 1만 개에 달하는데 이런 변화는 일자리 감소와 같은 충격이 될수 있습니다. 정부가 상황을 점검하고 직업 재교육 같은 대책을 서둘러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SBS 제휴원입니다. 자, 어때요? 그래 조리하고 바리스타 한다 그러면서 그 일자리 얘 예, 로봇하고 서울 성동구의 한 배달 전문 식당. 인간이 떡볶이 주문이 있습니까? 들어오자 곧바로 로봇이 움직입니다. 해. 떡과 채소. 고추장 소스 등 준비된 재료를 둥근 냄비에. 자. 그 다음, 이거를 한번 보세요. 자, 우리나라의 74년 된 부산에 오래된 음식점을 소개를 했어요. 입소문만큼 무서운 건 없더라 이 얘기고 3대에 지금 76년 된 점포 음식점인데 메뉴가 식당 가게 이름이 18번입니다 가보셨습니까? 우리나라에 가장 오래된 식당이 역사가 한몇년 정도 될까? 지금 100년 넘어가는 식당 식당이 찾기가 거의 힘들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일본 같으면 몇 백년 식당이 있잖아. 그런데 우리는 왜 백년 된 식당도 없을까? 유행이 거 응? 유행에, 민감한 거 유행에 민감하다. 그런데 이이 가게. 메뉴는요. 처음 메뉴 개발했던 메뉴가 지금까지 78년 그대로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품질 관리가 아주 정확하게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품질 관리가 안 되면은요. 주방장이 바뀌면은 왔다 갔다 하고 같은 주방장인데 어때요? 주방장 기분 좋을 때와 나쁠 때. <웃음> 음식 달라. 후전 날 다르고 쨍쨍한 날 달라. 아침 다르고 점심 다르고 저녁 달라. 음식은 손맛이야. 그러면서 뭐 대충대충 넣고 설탕 듬뿍 넣고, 어?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로 균일한 품질을 보장이 안 됩니다. 근데, 이런 데서는 정확하게 품질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첫째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메뉴도 많지 않습니다. 두개 내지 세개딱 이것뿐이에요. 하나 딱 메뉴 하나 가지고 손님들이 줄서 있는 식당들, 대구 시내도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 메뉴 많은 데 갔어요. 메뉴 많은 데 그런 식당들 오래, 역, 오랫동안 그 식당을 하, 되는 그런 식당이 더물어요. 여기도 보면, 100년 가게로 성장시키고 싶어서, 3대째, 이제, 응? 어? 3대째, 아마 78년이니까, 한 3대는, 가면 한백년갈수 있겠네, 그죠? 그런데 이상하잖아. 왜 우리나라는 자기 자기 대에는 이식 당을 하지만은 자식 대에는 절대로 이거 하지 마라, 딴일 해라 이러잖아. 그렇죠? 네. 왜, 왜 그러노? 몸의 그래. 지장이 너무 강하다. 그래, 몸의 지장. 크고, 이러니까 그래. 그래, 몸 지장 오고 이러는 거는 아까 로봇 있잖아. 그런 거 활용해야 돼. 힘들고, 어? 어렵고, 이런 것들은 저런, 뭐, AI 정도 아니라도 자동화된 로봇 활용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뭐, 100년, 200년, 이런, 어? 식당들도 많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 문제는 아까 봤듯이 대량으로 많은 양을 조리해내고 이러는 거, 우리 조리 전공 사실 뭐 바리스타 그러고 제과제빵 이것도 일자리 너무나 지금 벌써 많이 뺏겼어요. 맞죠? 앞으로 굉장히 설 자리가 어려워질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영양사 나는 영양사 면허도 가지고 있고 내가 이렇게 만들었는 연구한 레시피를 제공합니다. 이거 몸에 어떤 드시면은 뭐가 좋습니다. 이런 것까지 설명해주면서 손님과 어? 교감을 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그 조리 로봇 드리고 바리스타 로봇 갖다 두고 멋진 하나의 레스토랑을 내가 직접 경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맞죠? 영양 전공은 그래도 쉬운데 이제 조리, 제과제빵 먹고 마시는 음식의 정점에 서 있는 사람보다는 굉장히 애로점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 자, 그래서, 이 집에, 이 집에 주 메뉴가 뭐냐 하면은, 이 완당, 완당, 그, 완당이 뭔지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그 다음, 이 국수, 국수인데, 발국수, 발국수를 손으로 만들었어요. 그랬어요. 국수 이분 할아버지가 일본에서 일본이면 종류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할아버지가 일본에서 배워 오셨는 자 일본에서 배워 왔어요 배워 와가지고 시작을 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왜 국수가 발국수가 됐을까? 자, 발국수는 메밀 국수와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완당은 원래 중국의 혼돈이었는데 작은 물만두 형태입니다. 자, 물만두 78년 오래된 거죠? 아, 여기 있네. 자, 이게 지금 발국수라고는 하 메밀 국수 형태. 이 자료에서 보시면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품질이 일정하게 관리가 안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품질 관리가 안 되면 당연한 얘기거든요. 품질 관리가 안 된다고 그러는 얘기. 우리가 제일 문제가 품질 관리가 왜안 되느냐? 그냥 손맛입니다. 그러면 그때 그때 즉흥적으로 양 관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조리라는 게 결국에는 뭡니까? 음식 만드는 거. 열 에너지 컨트롤 어떻게 할 것이냐? 시간 어떻게 조리 시간을 맞출 것이냐? 그 다음, 첨가되는 식재료, 양, 부재료, 이런 것들, 양 문제잖아. 그게 딱 어떤 조리하는 그 메뉴가 상세하게 뭐 어떤 기록으로 정확한 양을 온도를 이런 것들 관리가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얘기에요 그런 내용을 쭉 적었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됐고 어, 그 다음 자 원래 영양사 국시 시험 쳐야 되는 사람들 이거 꼭 열어서 보세요. 자, 열어서 보는데, 음, 자, 출제 범위, 그러는 세부 영역, 요 부분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자, 이 영역 가지고 실제로 문제, 출제된 문제를 제가 문제 분석, 문항 분석까지 해가지고 지금 자료 올려준 자료가 많습니다. 그거 보시고, 내가 어느 부분에 점수를 확보해야 될지를 꼭 자기 계획을 세우세요. 원래 합격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